아 진짜 고래 뱃속에 들어갈 거 같아? 연두야 그건 책에서 나온 거잖아 고래 없어 여기 잘해 나. 많이 슬펐어요? 쌤이 연두가 왜 울어 었어요 어... 아... 얘기하지마? <웃음> 전화 얘기하지마 연두? 네 알았어요 괜찮아 연두야 어? 엄마! 야! <웃음> 코를 겹치면 어떡해 떻 피노키오 이야기 때문에 그랬어요? 네 피노키오가 왜? 거짓말해서 나중에 어떻게 됐죠? 아, 고래 뱃속에 안 다쳤고 엄마 배속에 다쳤어 엄마 배속에 다쳤어요? 쌤이도 <웃음> 네, 네. 왜 네. 거짓말한 적 있잖아요 네. 무슨 거짓말을 했어요? 어? 엄마가 샘이 엄마가 준 음식 먹기 싫어서 동생 밥그릇에 몰래 넣은 적도 있고 삐코알고... 아 말해줘요! 말해줘요! 말해줘. 어? 샘이가 얘기해줘요 연두 아까 왜 울고 있었어요? 왜냐면 연두는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해서 <웃음> 거짓말을 해서 <웃음> <웃음> 고래 뱃속에 갇히는 고래 뱃속에 갇히는 거를 <웃음> 받았다고 연두가 자기도 거짓말 했는데 고래 뱃속에 갇히면 어떡하냐고 <웃음> 그래도 고래는 <고르르> 울었답니다 <웃음> 연두야 연두도 거짓말 많이 해서 고래 뱃속에 갇힐까봐 그랬어? 네. 그래서, 그래서 한국에 고래가, 고래가 있냐고 해서 네. 한국엔 고래 없죠 이러면서 연두가 막 그랬는데 고래 있지 한국에도 고래 있어 그랬더니 연두가 그쪽으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기 왜 들어요? 네, 아, 솔직히. 나, 솔직히. 나, 엄마 뱃속에 가실 거야? 네. 연두야. 네, 나 엄마 속에서 태어날려고 <웃음> 태어났잖아요, 이미. <웃음> 나태어날또 <웃음> 지금 뭐하는 거예요. 어, <웃음> 어, 어, 들어가고 어, 있습니다. 지금. 어, 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웃음> 아, 딱, 안 돼, 안 돼. <웃음> 이제 이렇게 커져서는 안 돼. 아이 뭘뭐 해? 하지 마세요. <웃음> 다른 거해 연두야, 그러면은 어? 응. 너 고래 뱃속에 안 갇힐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응? 뭐 앞으로 거짓말 안 하면 되잖아. 고래가 오면 돌아가.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해 달라고도 얘기했어요. 아, <웃음> 연두 앞으로 거짓말 할 거야, 안할 거야? 할 거예요. 고래가 연두를 향해 다가오고 있어. 거짓말 안하잖나요 거짓말하면 고래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연두는 이미 거짓말을 많이 해서 고래배 속에 조만간 가야 될거 같아. 가서 피노키오 만나면은 인사해 줘. 안녕 피노키오야. 나도 여기 잡혀왔어. 해 줘. 어? 알겠지? 나 진짜 고래배 속에 들어갈 거 같아. 아니, 연두야. 그건 책에서 나온 거잖아. 고래 없어 여기. 고래가 오면 돌아가 해줄게. 알았지? 네 엄마가 잠을 줄게요. 응. 알았어. 나도 나도 깨 있을게요. 알았어요. 나깨 있어서 응. 그냥 어 여기서 태권도 좀 배우고 있어요. 태권도 열심히 해서 물리치면 되지. 응!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태권도, 태권도, 태권도 하고 있어요? <웃음> 아, 알았어요. <웃음> 그러면은, 안녕! 안녕! 나 오늘은 승 아니, 안들어와 색피해, 엄마.